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액세서리 디자인을 도용했던 사건에 관한 건데요 액세서리 판매를 하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분이 자기 홈페이지에 상품 사진을 올렸어요 그 중에 머리핀 사진 하나는 상품을 공급해 준 중국 도매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의 어떤 법무법인에서 그 머리핀 디자이너의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내 왔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묻는 방법은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저작권법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형사 책임은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일단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저작권 침해 주장이 있었던 날 이후로는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이 되면 경고를 받은 이후에 사용한 것은 고의에 의한 행위로 평가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규모는 아주 작지만 법적인 쟁점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선 법무법인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는 법무법인의 미임을한 사람이 머리핀 디자인의 저작권자가 맞는지 부터 확인돼야 합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이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도 확인해야겠죠 만약 이런 점이 사실과 다르다면 저작권자로부터 중복해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추궁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삼은 사람이 실제로 저작권자인지는 참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분은 중국의 도매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가져온 거라서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기 전에 창작을 마친 사정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는 권리자라면 이와 같은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경고할 때 한꺼번에 제시를 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문제가 모두 확인이 되었다면 저작권 침해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침해의 정도와 책임의 내용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은 금전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매를 했는지 또그 판매량과 수익은 얼마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이 사안의 경우에 질의하신 분은 머리핀 사진을 올렸다 뿐이지 아직 한 개도 팔지를 못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진을 일단 내리고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모두 확인을 했다면 실제 판매의 이 전혀 없었고 또한 중국 도매업체 의 사진이라서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오해했다는 점을 피력을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할수 있도록 시도해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합의라는 것이 한쪽에서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특히 이와 같은 경우에 권리자 측에서 어떻게든 합의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민형사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실제 잘못을 한 것에 비해서 과다한 배상을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합의는 그 내용이 천차만별이라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정답이다 혹은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조건을 요구한다면 가급적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그 다음 대응 조치를 논의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